so cool oh my god l 우리 돌아가요 진짜 추. A few moments later. Oh my god, oh my god, oh my g o h my god. Oh my god, oh my g I'm done t right? s go. Let's go back and then we're going to eat something. I'm so h u n g I w a t o go b a k a i t o l a I want t go back inside. Uh, it's too cold. <laughs> ah, it's not open. It's close. Ah, it's hot. 아, 2인분 아, 이 인분 이상이요? 아, 인분 이이 짬뽕 없어요. 없어요. 아, 짬뽕 먹고 싶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짬뽕 있어요? 짬짬 있어요? 아, 네. 아, 회지. 여기 횟집이라 쎈상파라 짬뽕은 바로 옆에 바로 옆에요? 네합니다감사다 어, 네. 네. 아! 짬뽕! 성유자 짬뽕 아잘만 노! 안 열어? 아... My place is close. What the f**k? u c Ah, oh, my phone stand. My phone stand is in the... Ah, oh, it's in the car. Wow, it's so cold. Wow, it's o hot. Soon you can't out h My hands are so freezing. Nope. Nope. 한 입은 호흡 스텍스 족까란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오드릴 네, 네, 네, 감사합니다 그냥 밑에다가 넣으네 주세요 네. 네. 네, 네. 네. 네. 음,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핫해 우와 <웃음> 너무 신선해 <웃음> 갈국수 이렇게 있어요 미쳤다 Wow, actually really worth the price. I think it's $9. <gasps> wow. Yeah. Wow, this is so huge. Really good quality. This is 퀄리 a l 진 y really good quality. i s a l y i o u Wow, it's r e a l l d i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Wow, the soup is so thick. Wow, they give a lot of meat. Like, really? Really? r e a l l t r e a o l y Really? e a l l y r e a o l y e s o l y r e a l a l e a y a e a l o y l e a a Really? a l l y a Really? a l e y Really? a l e y e l e a r e Really? e l Uh, wow I love y o I n t want o go there Wow, my m a <laughs> Wow n t n a my car That's h a This c a is 25 dollars to rent this car Nope! 은지희와, don't cry. don't laugh at me. 혹시 여기? is here? oh, i s here, i s here, i s here, it's here. It's here. <목소리도> 네, 다리 왔다 왔어요. 어, oh, 이전 버스. 어, oh, 어, 버스. 어, oh, 네, 네, 네. 버스 저기 있어요, 봐봐. <목소리도> 버스 맞아요? 어, <목소리도> oh, 수원. 하이 <목소리도> n 1-5? 어? 어, 네. 1-5은 군산 갈 거예요? 응. 어디 있요 안녕하세요. 오, 그, 네? 네! 우리, 우리 다시 만났어요. 어, 오, 또, 마, 다시 아, 네. 저거 추워! 추워! 엄청 바람. 추워요! 아, 바람. 바람이 진짜 추워요! 저거 오구마 이거 탔죠? 네, 네. 아, 저, 네. 오, 오, 오, 탔어요. 타, 얼마? 추워요. 얼마? 나 제가 시, 10회 했어요. 아니 돈 얼마 얻어봐요? 아, 2 5 0 0 0원 내가 해봐 2만0 0원에 해봤잖아. 근데 2 2 0 0원에해주세요 그렇게 나 깎아주세요 하라니까. 안 돼요 제가 안돼? 잘 못했어요. <웃음> 애교 얻어 못했어요. 집에 재밌어요. 했어요 <웃음> 아, 재밌었어요. 진짜 추웠어요. 추웠어? 네, 네. 진짜 좋았어요 네. 감사합니다. 아마 다음 날 오면 스텝라인 탈수 있어요? 이제 서울 가야지 이제 아... 학교 가야 학교 학교? <웃음> 아니요 싸때 스텝라인 수 있어요 여기. 아, 학교, 가, 학교 학교 <웃음> 아 g 아, <너무> <웃음> <Two> o <old, 웃음> so. to go to s 아, 니다 <웃음>